점프게임은 아닙니다! 어떤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근두근두근 두근 한 시간 이제 게임 공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점프킹! 점프킹이 아니고 점프킹! 알고 계신가요?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해요 나라는 오늘 처음 이플레이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잘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점프킹! 오오 오. 방향키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프어프어프어 안녕하세요. 이분이 점프킹! 임금님이네요 임금님! 저기하면 밥없다 이제! 헉!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정신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잉, 오잉. 감사합잉가벼사합가벼감다감사아니다 감사합니다. 는사합니는감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에요 여러분! 라이브인데 이게 라이브 같이 안 느껴지시죠? 자꾸 컴퓨터가 다났다고 네, 가볍게! 네. 아, 넘어가습니다 네. 실력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도 배웠고요. 조금 더 높이 이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일어나거라 용사여. 일어나거라. 오이. 가볍게! 가볍게. 몸에 공기도 맑은 것 같고 저기 멀리 새 친구도 보이고요. 안녕! 그러니까 저 친구 잘 봤을까요? 안녕!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후! 은하게 오호! 음! 여유있어? 으흠! <웃음> 자고! 뀨! 뀨! 정말 엄청난 드라마! 할아버지! 여러분들 함께하는 엄청난 드라마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갑자기 그럴 일은 없군요 아... 대박 네.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을 조금 없애버리는 게 여러분들 더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 점프진 게임을 없애고 깨끗하고 좋고 맑고 아주 여러분들 속이 빵빵 뚫리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좋나요? 네? <웃음>